진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법이라고 말하는데 이진법을 말할 때는 이진법에는 숫자가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법이죠. 이진법의 숫자는 0과 1 이렇게 딱두 개만 있죠. 팔진법은 여덟 개의 값이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그래서 0부터 7까지 개수를 세면 총 8개가 되죠. 그래서 8진법입니다. 그 다음 16진법은 똑같죠. 0부터 1, 2, 3, 4, 5, 6, 7, 8, 9 해서 총 10개의 값이 있고, 이제 값이 조금 더 필요하죠. 그래서, 10을 A로 주고, 11을 B로 주고, 12를 C, 13을 D, 14를 E, 15를 F로 줍니다. 그래서 0부터 f까지 개수를 세면총 16개이기 때문에 16진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2진법, 8진법, 16진법이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개수라는 걸 정확히 이해가 되셨죠? 1번에서 16진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a부터 f까지의 문자로 표현하는 진법으로 한자릿수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0부터 9까지 숫자로 표시하고 10부터 15까지는 a부터 f로 표현하는 게 16진법이 맞죠 그 다음 비트가 나왔는데 비트는 뭐냐면 0 또는 1을 표시할 수 있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한 개를 비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비트가 0이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고 여기에 비트가 1이면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근데 0 아니면 1 하나의 값만 들어가죠 그래서 비트가 하나가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되냐면 이한 개의 칸에 0 아니면 1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비트가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트가 두 개가 되면 00 01 1011. 총 4개를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가 2비트면 2 곱하기 2가 돼서 총 4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트가 3개가 되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111 해서 총 8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비트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총 8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00000001 이렇게 해서 자릿수를 표시해 보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다른말로 2의 4승이죠. 그래서 총 16개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4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16개니까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총 16개를 표현해야 하니까 4개의 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제 팔진법은 8개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2, 4, 8 3개의 비트가 있으면 팔진수가 표현이 되죠 그 다음 16진법은 4비트 2진법은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2진법은 0, 1 1비트만 있으면 되니까 1비트 그래서 각 진법에 필요한 비트 수는 2진법은 1비트, 8진법은 3비트, 16진법은 4비트가 있으면 됩니다. 이번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 값과 자리의 치수성을 곱한 결과 값을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고 라 했죠 맞는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5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를 10진수라고 했을 때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12를 2로 나눕니다 그럼 2 6 1 2죠 점점점2 6 2 하면 나머지 값이 없기 때문에 0 다시 2 3은 6 나머지가 없죠 0 다시 2 2 1은 2 나머지가 1이 남죠 1 이거를 역순으로 적어줍니다 1 1 0 0 이제 이 숫자를 적어주면 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 됩니다 이자리값은 외우시면 됩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1 적어주시면 되고 2의 1승은 자기 값이죠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이죠 이제 이 값을 곱하면 됩니다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2는 0 1 곱하기 4는 4, 1 곱하기 8은 8이 되죠. 이제 이 값들을 전부 더하게 해주면 됩니다. 8, 4, 0, 0을 다 더해주면 12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수를 10진수로 바꾸려면 1, 1, 0, 0을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성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해서 값을 구했죠. 소수점 이하 자리는 12를 했기 때문에 0.5만 계산해 주시면 되죠 0.5 이제 이진법으로 변환할 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앞에 자리는 나누기 2를 하시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아래 자리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5는 10이고 1.0이 되죠. 이제 소수점 앞자리는 아래에서 위로 적어줬지만 소수점 아래 자리는 위에서 아래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1이 하나뿐이죠. 그래서 1100에 점 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면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의 2승에 2의 2승분의 1, 2의 3승분의 1이 됩니다. 이제 1번, 2번은 맞는 걸 확인하셨고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10진수 정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 값을 변환할 진수로 나누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고 라 했습니다. 역순으로 표시하는 게 맞죠? 아래로 표시하는 건 소수점 자리이기 때문에 정수에서는 소수점이 없죠? 이 문제에서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를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다고 했는데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씩 잘라야 되죠 저희들이 12.5라는 값을 이 진수로 바꾸면 1, 100.1이라고 알고 있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진법을 적을 때팔진수에 필요한 비트수가 3비트라고 했습니다. 16진수에 필요한 비트가 4비트라고 했죠. 그래서 8진수를 나타내려면 3자리씩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자리를 묶으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라고 해서 1, 2, 4가 됩니다. 이 1, 2, 4를 전부 합쳐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0부터 7까지 나타내는 게 바로 8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자리가 있어야 0부터 7까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진법은 세자리로 묶어서 값을 표시합니다 전부 더하기를 해주면 이제 4 곱하기 1은 4고 2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0은 0이니까 전부 더해주면 4라는 값이 되죠 다시 세자리를 앞에 임의의 0을 넣어서 세자리를 맞춰줍니다 다시 2의 0승으로 바꿔주는 거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럼 똑같이 4, 2, 1이 되죠 0 곱하기 4는 0, 2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4가 됩니다 이제 14를 적어주고 점 이제 여기 1은 숫자가 하나뿐이죠 세자리를 맞춰야 되니까 뒤에 0을 두 개를 적어 줍니다 똑같이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을 합니다 그럼 1 2 4가 되죠 4 곱하기 1은 4 나머지는 0이죠 그래서 이 결과 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14.4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죠 한번 12.5를 바꿔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죠? 8로 나누면 8이는 8, 점점점, 나머지가 4가 되죠? 이걸 역순으로 적어주면 14가 됩니다. 14가 맞죠? 이제 이 14가 다시 맞는지 검산을 해보겠습니다. 8의 0승, 8의 1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8의 1승은 그냥 8이죠 그럼 8 곱하기 1은 8 더하기 4 곱하기 1은 4니까 4랑 8을 더하면 12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 4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라는 값을 0.5죠 곱하기 8을 해주겠습니다. 8로 40이죠. 소수점 이하 자리가 0이 나올 때까지 곱해주면 되는데 바로 끝나서 위에서 아래로 적어주면 되죠. 4 하나이기 때문에 4만 적어주면 됩니다. 얘는 8의 마이너스 1승이죠. 8의 마이너스 1승은 8분의 1입니다. 근데 4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8을 4로 나누면 되는 거죠 8을 4로 나누면 0.40이 되고 8로 40이니까 0.5가 나오죠 그래서 0.5라는 10진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왕 한 김에 16진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1, 2, 4, 8인데 16진수는 4비트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4개를 묶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1, 2, 4, 8에서 0, 0은 0, 0이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4 곱하기 1은 4, 8 곱하기 1은 8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해주면 8 더하기 4니까 12가 나오죠 근데 16진수는 숫자 10을 a로 표시하고 b가 11, c가 10이죠. 그래서 여기에 c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점, 1인데 4자리씩 묶어줘야 16진수입니다. 그래서 4자리를 묶어주면 d에 0이 3개가 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이죠. 1, 2, 4, 8입니다. 0과 곱하면 전부 0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8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적으면 c.8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값을 구해놓으면 그 이진수를 세자리씩 묶으면 8진법이 되고 이 진수를 4자리씩 묶으면 16 진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c8이라는 값을 10 진수로 맞는지 검산을 해 보겠습니다 c라는 값은 12이기 때문에 그냥 12가 바로 됐죠 그 다음 0.8에다가 1 6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16분의 1에다가 곱하기 8을 하니까 16분의 8이 되죠. 다시 8, 1은 8, 8이 16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은 0.5이기 때문에 0.5가 맞게 표시가 됐습니다.